여러분들, 체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손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어떻게 회초리로 이제 물리적인 이제 상해를 가하는 것만 떠올리실 텐데요. 세 a v e the c 에서는 체벌을 손치검이나 회초리로 때리기, 그리고 고함 줄이기, 욕하는 것까지 체벌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모 교육을 가서 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체벌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아버님이 딱 손을 드시더니 체벌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부모님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잘큰것 같아요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양육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벌은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어른이 작고 약한 자신을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체벌을 보여줌으로써 때려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맞지 않는 아이들과 맞는 아이들을 보면 맞는 아이들이 오히려 다른 친구의 권리를 침해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벌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분명 버릇 없고 제멋대로 자라게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어, 체벌 받았던 권리 침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때 저희 교육생들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그 어머니가 5학년 때 지금의 이제 친정 어머니죠. 엄마가 아이를 잘 그러니까 동생을 잘 보라고 그리고 이제 밖에 외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하시면서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가더라도 옆집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대요. 옆집에 가게 되면 어 개가 있는데 너무 사납고 어 어떻게 보면 미친 개인 것 같아서 사람을 문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계속 그 엄마를 기다렸는데 오시지가 않아서 동생을 데리고 그냥 밖에 놀러 나갔답니다. 놀러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깜빡이 그 집을 가지 말라 했는데 그 개가 있는 집을 가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동생이 그 개에 물려버렸답니다 나중에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이 5학년 아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기를 수십 대 때려서 어렸을 때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다가오, 달아오르는 이런 거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셨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무적정 따귀를 때리지 않으시고 먼저 저를 안아주신 다음에 얼마나 놀랬니? 그래도 너라도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동생이 다쳤잖아 다음부터는 엄마 얘기를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괜찮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라고 본인을 안아줬더라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 바로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성인의 관점에서 바로 혼냈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잘 알려주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다는 것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동 발달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아동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강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행복함이 전달되지 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먼저 출근을 해버리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애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갖고 놀이를 하는데 장난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이 아이가 왜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고 왜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이 늦을까봐 아이를 그냥 들쳐안고 아니면 울어도 그냥 장난감을 뿌리치거나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는 이 교육을 듣고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고 는 이렇게 때를쓸 거를 미리 알고 아이를 30분 더 일찍 깨었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놀이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언제까지 놀이하면 되겠어? 조금 엄마가 기다려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1분 30초 만에 다 놀았어 하고 엄마한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본인의 생각에서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맞췄다면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조금 기다려주고 내가 행동을 좀 바꿔보자고 라 해서 좀 일찍 배우고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들어봤더니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놀이하는 건 너무 좋지만 엄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밤에 더 많이 안아주고 엄마가 왜 회사를 다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충분한 공감을 해줬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하시기 전에 5초에서 6초를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진정한 상태에서 아이의 감정을 굉장히 읽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아동을 양육하는 데 굉장히 서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바라보는 따뜻한 감정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아이의 감정과 발달 단계를 생각해서 고민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아이가 항상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구조화 그리고 아이의 기질과 감정을 이해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와의 관계가 어떨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나와 나의 자녀가 좋은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힘을 내셔서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